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렇게야 놀자 나와 금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. 조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렇게야 놀자.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.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. 내가 알아.